최대 5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깊이있게 공부 안하시고 잘 모르시는 설계사분들께서 글을 쓰시거나 유튜브에서 말씀하실 때 자꾸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보험용수 박지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부터 판매 예정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들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별 세대 구분을 정의해드리고 가겠습니다. 99년부터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비를 구실손 또는 1세대 실손이라고 부릅니다. 2009년 8월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을 표준화 실손 또는 2세대 실손이라고 부릅니다. 2017년 4월부터 올 2021년 7월까지 판매될 실손을 신실손 또는 착한 실손이라 부르는 3세대 실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2021년 7월부터 판매될 실손을 4세대 실손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보험 보유계약은 요3 4 6 6만건으로단체실손과 유사보험인 공제실손을 포함하면 3,800만 건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중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 건수는 2,800만 건으로 개인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의 80%에 육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대표보험이라고 할수 있는 실손보험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걸까요? 또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주 변경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의심점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2012년 초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30여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11개 판매사가 판매를 중지한 상태 판매를 중지한 이유는 손해율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실손보험의 시작은 손해보험사의 인보험시장 공략을 위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초창기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생명보험 중심의 보험시장을 뒤집은 혁신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전체 실손보험 계약인의 82%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라볼수 있고요. 사실 초기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사에 돈이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생명보험사를 얼마나 위협했는지 생명사들마저도 손해보험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실손보험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의 100% 또는 90%를 보장하다 보니 1차 의원급만 가도 될 질병을 2차급 병원 이상으로 예전에는 MRI나 CT의 부담이 커서 검사를 꺼려했던 부분들까지도 가감없이 진행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생각보다 가입자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점이죠. 보험사가 연간 손해율 140%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25%를 매해 유적해 인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도 끊이지 않았겠죠 결국 대다수의 소비자 분쟁과 민원을 조정해야 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떠나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실손보험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정부가 개정을 통해서 소비자 실손 유지를 돕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유는 보험사는 만기를 떠나서 5년마다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기납 갱신형으로 판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적 손해율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이를 매년 제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당장이라도 갱신보험료를 최대치까지 인상할 것이고, 그럼 누구도 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사례들을 보면 국가점에 의한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하듯이 금융위산화의 금감원 역시 소비자의 금융상품 소비에 있어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거죠 그 결과 보험사는 보험료를 제대로 인상하지 못하고 매년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험사의 손해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보험사의 재정건정성이 무너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런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보험사와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손보험의 인상요인은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는 수익형 병원들의 의류 형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을 실손으로 처리해주는 병원, 공진단과 같은 한약을 실손으로 처방해주는 한방병원, 마사지를 대체 권유하는 도수치료, 재활병원 등은 이제 너무나 일방화되어 가고 있고요. 고가의 MRI, CT검사들을 남발하는 수술병원까지 악대한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실손보험의 폭탄 인상이라는 결론으로 소비자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위는 이런 의료쇼핑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를 들어 이번 4세대 실손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손보험료 폭탄 인상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타는 사람들의 부담을 들려서 가입자 대다수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 실손가입자 3.4%가 전체 지급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 실손보험 가입자 3,800만명 중 93.2%는 실손보험금의 연평균 수령보험금이 62만원보다 낮은 보험금을 수령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가입자들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반면 상위 10%가 수령한 보험금은 연 345만원으로 전체 가입자 보험금 수령액의 56.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90%의 가입자가 낸 돈의 절반 이상을 10%의 가입자가 받아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 1년간 18개의 병원에서 3,000번 이상 외래 진료를 통해 연 3,244만원이라는 보험금을 타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이 보험료를 낸 소비자의 지갑으로 들어갈까 결국 병원의 지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4세대 실손 개정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렇게 길게 개정 사유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요 보험사의 편을 들고 싶은 것도 금융당국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 아무리 실손보험의 개정이 반복되더라도 이런 의료 쇼핑과 같은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선량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실손 유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왜곡된 시선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영상 내용을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4세대 실손보험 계정의 핵심사항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부담금 인상입니다. 기존의 1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통원시 5천원을 공제하고 나서 내가 쓴 의료비의 100%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세대 실수는 모든 보험사의 보장기준이 입원 5천만원, 통원 30만원으로 획일화 되었고요. 의료법상의 1차 병원은 1만원, 2차 병원은 15,000원, 3차 병원급은 2만원을 공제하고 약값의 8,000원을 자기부담금으로 하여 급여 90% 또는 80%, 비급여 90% 또는 80%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세대 실수는 자기부담금은 2세대와 동일하며 급여 90%, 비급여 80%를 보장하고 비급여 항목에서 손해율이 가장 높은 비급여 MRI, 도수치료, 충격의파치료 비급여주사치료는 70%만 보장하는 선택형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3세대 실손의 자기부담금이 급여, 비급여 합산으로 외래 만원에서 2만원을 공제했다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서 급여에서 일반병원은 만원 상급과 종합병원은 이만원 거기에 비급여 항목에 대해 3만원을 추가공제해 최대 5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은요 자기부담금에 상한선이 있다는 라 점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개정 사항은요. 3 세대 실손까지는 주계약에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두고 도수치료, 증식치료, 그다음에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이세 가지 특약만 따로 분류를 했다면 사 세대에선 주계약의 급여 부분만을 남겨놓고요. 모든 비급여치료를 특약으로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비급여 부담이 증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개정사항은요.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데요.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자들은 가입시점에서 만기까지 보장내용이 변하지 않는 반면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부터 올 2021년 7월 이전 가입자는 가입 시점 기준이 15년. 그 뒤에는 그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 보장으로 보장 내용이 변경된다라는 점입니다. 보장 내용 변경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이번 계정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부분은 재가입을 하는 시점에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의 뜨거운 강자이자 정말 핵심 사항은 보험료 차등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험료 차등제란 실손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의 할증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험료의 할인을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할인과 할증 구간은 총 5등급으로 1년간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1등급에 해당해 다음에 5%의 보험료 할인을 받고요.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요. 2등급으로 반영돼 다음에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반대로 3등급에서 5등급의 할증이 붙게 되는데요. 3등급은 100% 할증이 되는데 4등급에서는 200%, 5등급에서는 300% 할증으로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인상될 것 같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점은 그럼 올해 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5등급에 해당하여 300%를 받아서 1만원이 4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 다음에도 또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4만원에 300%가 인상돼서 12만원 내는 거 아니냐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험금의 할인과 할증은 누적되는 게 아니라 매년 연령별 동일한 보험료 기준으로 재평가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다음에 5등급 판정을 받는다면 보험료는 그냥 4만원을 내게 되는 거고요 물론 갱신 인상률이 적용돼서 몇백원에서 몇천원은 오를 수 있지만 누적으로 이게 12만원이 된다 이렇게 할증되진 않는다는 거죠 할인 역시 매년 5%씩 계속 보험료가 할인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깊이 있게 공부 안하시고 잘 모르시는 설계사분들께서 글을 쓰시거나 유튜브에서 말씀하실 때 자꾸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는 누적을 반영해서 할증되고 할인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대 실손의 할인할증 차종제와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되는 시기는요. 상품 출시 이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경과한 후 2024년 7월까지의 데이터를 합산해서 적용률을 결정하겠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보험료 할인할증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약계층은 비급여 보험료 할증 할인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 국민의 한 4% 정도에 해당하는 산정특례대상자 산정특례대상자 누군지는 아시죠?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런 분들을 산전특례대상자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대상자 중에서 1급, 2급 판정자는 보험료 차등제에서 제외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핵심사항은 제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기존 보험료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해질지 궁금하시죠?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3세대 실손에 비해 약 10%, 2세대 실손에 비해 50%, 1세대 실손에 비해 최대 70%까지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3세대 착한 실수는 이미 2세대 1세대 실손보험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10%의 비율이라고 따져도 그렇게 큰 보험료의 격차를 느끼시기는 어렵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2020년 40대 남성 보험료 기준으로 1세대 실손보험이 36,000원이라면 4세대 실손보험은 대략 1 0원 약 3.6배 수준이고요 연으로는 3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세대 착한 실손과는 1,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하고요 연 15,000원 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연령이 어릴수록 이 차이는 줄어들 거고요 연령이 많을수록 이 차이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1년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의 개정 핵심 변동사항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계약은 급여, 비급여는 모두 특약으로 분리되었다 두 번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어 비급여 보험급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보험료가 할증 또는 할인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늘어났다 네 번째 공제금액도 최대 5만원까지 늘어났다 다섯 번째 보장한도는 크게 차이가 없다 여섯 번째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험료는 저렴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